아씨 형아 문제인데요 쌤. 발냄새 나는데요발냄새 나서. <웃음> 아니 대체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에요? 아 사람들하고 잘못 지내요 진짜 아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나를.. 다들 나를 버려 <웃음> 미치겠다 왜 깜짝이야 아 첫날부터 씨 길을 몰라. 길을 헷갈리고 있어. 제가 연습실을 선생님이 빌려가지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받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음. 응. 선생님이 전화 주시기로 했는데 나 몰라 나 어떡해. 나길못 찾고 지금 5분 지각했어. 난 제이미 포이 아니지. 어. 제이미 포여야 항상 지각을 해. 그, 그 셀프 빨래방 이, 이 건물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나? 됐다 됐다 찮아 괜찮아. 괜 풀고 들어갈게요 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으세요아니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저요? 저 선생님이 좋아하는거다좋아해요 <웃음> 제가 부를까요? <웃음> <웃음> 저희 표정이랑 이방. 도 잠깐 풀고 네. 앉아서 해도 되거든요? 네. 네. 자 우선은 저희가 아에이오 할건데 아할때는 음. 표정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때는 최대한 오모여서한 음. 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웃음> <제가> <웃음> 여, 선생님 보고해야 돼요? 아니, 아. 저저저 휘봇. 네. 아, 알리다. 야, 오버터. 아, 우. 네, 맞아요. 최대한 음, 이렇게. 우. 어, 좋아요. 아. 아. 에, 에. 이, 에이. 이, 우, 이번에는 치아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릴 거예요. 좋아요. 노곡주듯이 <웃음> 하합니요 <웃음> 네, 맞아요. <웃음> 유튜브를 하셔도 그러는 되게 입담이 저희도 막안 하면 죽는 병에 걸려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첫번째 대사입니다. 했죠. 감사합니다. 시간은 책 촬영이니까 25분까지 들을게요. 네. 전에 만약에 둘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돼요. 속으로 이제 읽어보고 여기가 어디인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네. 내가 이 상대방과 얼마나 긴밀한 사이인지 아 약간 제가 혼자서 상상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너무 재밌는데? 요러, 요런 건데 아줌마 아줌마 얘기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학께하는 시간들이 <웃음> 근데 이거 이렇게 제가 분석하고 나서 네 연기해야 되는 거죠? 네 <웃음> 근데 다 이렇게 처음에 해요? 다들 네.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제일 그나마 쉬워하세요 진짜요? 네, 제작 연기를 아... 약간 한것 같아요, 제 아, 진짜요? 아, 네 어, 보여주세요 오글거리셔도 네. 괜찮아요? 네저 <웃음> 혼자 생각한 거 말씀드리면 되죠? 네그 아줌마가 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그리고 나는 가출 청소년인 거예요 오 그래서 한1 9살 정도? 근데 얘가 한1 6살때 나쁜 일 하려고 했다가 이 아줌마가 네. 같이 그 밑바닥 환경에서 구출해 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살고 있는 집그 골방 아니, 같이 살게 해준 거죠, 얘를. 네. 약간 자기 옛날 모습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런 존재고, 이 침대래. 음. 그리고 얘는 막 틱틱 되면서, 이렇게 좀 아줌마 애증의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기 챙겨줬긴 한데, 막 엄마처럼 보는 거 짜증나고, 한심하고 막 이런 거.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웃음> 디테일하게 일대기까지분석하신 분은 정민이 처음. 진짜 <웃음> 근데 이게 누구 앞에서 되게 한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지 상상하지 못했어요.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그러니까요. 네. 와 연극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팁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우선은 리딩 해볼까요? 아 좋아요. 일단 감정 넣지 말고 건조하게 제가 하는... <웃음> <웃음>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아깝잖아요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고 자신들을 몰아넣는다면서 왜 아줌마는 스스로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발냄새 나는데요 발냄새 저희가 감정을 섬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장 큰감정 먼저 표현을 해봐요 아니 제가 아는 아줌마는 <웃음> 근데 진짜 웃음이 많아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아깝잖아요 사람들은 막 발전하지 않고 자신들을 몰아넣는다면서 아왜 아줌마는 스스로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요? 네! 지금은 약간 뭐랄까 대사만 읽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 빠져들어서 정말 걱정되기보다는 맞아 나는 걱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읽은 느낌이 와서 먼저 상태를 만들어야 요 몰입해야 돼요? 네, 먼저 음. 내가 이 상황이 있다 걱정돼, 미안하지만 지금 여기서 또 이러고 있네 내가 이러지 고 말라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걱정된 이 상태 그리고서 첫 대사를 한번 내뱉어볼까요? 근데 그런 인간 하나 대입해야 되는데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제가 아는 아줌마는 진짜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아,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는 아줌마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고 막 자신들을 몰아넣는다고 했으면서 왜 아줌마는 본인을 스스로 막 몰아넣고 그래요? <웃음> 움직이면서 어떻게 움직여요? <웃음> <웃음> <웃음> 약간 제 눈동자에 증강현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웃음> 다리 안들어져 마음속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안어쩌벗도록? <웃음> 안 <도로>? 아니 제가 <웃음> 아줌마 아니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아니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들을 발전하지 않고 자신들을 몰아넣는다고 했으면서 왜 아줌마 스스로를 몰아넣는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시선이 <웃음> <웃음> 의자를 아니 아줌마가 설정을 하신 거죠. 네. 어 그러면은 시선이 사실은 실제 상황 같지 않아요. 얘는 아줌마야 이렇게 뭔가 사물을 정해놓으면 보는 사람으로부터 믿으지 않아요. 음. 어, 그런 거 보니까 약간 뻥채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물을 네. 설정하고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허공으로 아줌마가 만약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시선이 있지? 아줌마를 보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군자로 자기 자신을 못 깨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진짜 몇십 분 동안 그 자리 에 가만히 헉? 서 있는 분들도 계세요. 있어요. 네 어. 아래서 깨어나볼게요.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고 자신을 몰아넣는다고 했으면서 왜 아줌마는 스스로를 자꾸 몰아넣는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 저희가 이제는 완전히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아 어, 잠시만요 들어보실 때자 네. 이렇게 하고 나는 설명안 할게요 헉. 그리고 정말 그냥 바로 연기 현장에서 레디 액션 하고 바로 연기 들어오는 것처럼 해볼까요? 네 바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눈을 평생 많이 깜빡이신 죠저 많이 깜빡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연기에서도 놀 나오거든요. 어떻게 붙죠? 계속 깜빡이니까그감정이 캐치가 잘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액션 하고 해볼게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기엔 아줌마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고 자신들 몰아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줌마는 자꾸 자신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와, 잘했어! 다음 대자. 음, 와, 이거 고난이도요, 쌤. 아, 정말요? 나를 버려요, 이게 두번 <웃음> 나오는 게. 네. 아닌데? 딱, 끌고 있이 리딩부터 그냥 무미건조하게하면 되죠? 네. <웃음> 대체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에요? 사람들하고 잘못 지내요?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나를 버려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헌옷 버리듯이 나를 버린다니까? 저는 진짜 잘해주거든요 아 진짜 생각하니까 짜증나네 이제 감정 넣어서 감정 넣어서? 네 아니, 대체 내 인생은 왜 모양 왜이 모양이에요?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건 <웃음> 제힘이 <의미> 아니에요? <웃음>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왜이 모양이에요? 아 씨.. 형성 문제인데요 쌤? 아니 대체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에요? 아 사람들하고 잘못 지내요 진짜 아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나를.. 다들 나를 버려요? <웃음> 미치겠다. <웃음> 근데 대체 내 인생 왜이 모양이에요? 사람들하고 잘못 지내요.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막 나를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통에 헌옥 버리듯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잘해주거든요? 아.. 진짜.. 생각하니까.. 졸라 짜증 나네요. <웃음> 근데 팁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쌤 같으면 이거 첫 문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 같으면 한탄 할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을 한탄! 왜이 모양이지 어. 내 인생은? 자책 같은 느낌으로 자책? 확인 허탈하니까 어이없고 대체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괜찮았어요? 네. 아 사람들하고 잘못 지내요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나를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통에 헌옥 버리듯이 그냥 막 나를 버린다니까요 저는 진짜 잘해주거든요? 전 진짜 잘해줘요 아 근데 진짜 생각할니까 진짜 짜증나네 응 음,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웃음> <웃음> 이번에도 약간 연기한다고 느껴진 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 같아 그런 전동작들이 보인 <웃음> 뭐. <웃음> <웃음> 진짜 이걸 어떻게 없애지? <웃음> 그리다 시선이 너무 흔들려요? 너무 흔들려요. 사람이 없어 보이죠, 아무도. <웃음> 네, 그래서 사람을 어디다가 고정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시선이 너무 흔들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시선 고정. 대체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일까요? 사람들하고 잘못 지내겠어요. 좀 가까워졌다 싶잖아요? 그러면 다들 나를 막 버려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헌옷 버리듯이 그냥 막 버려요. 저는 진짜 잘해줘요. 저 진짜 잘해주거든요. 아, 진짜 생각할까 짜증나네. 와, 진짜 찢었다. <웃음> 이렇게 약간 담담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너무 잘하시죠. 진짜요? 네 와, 그 초반했던 것보다 지금 이게 제일 진짜 너무 훨씬 나요? 너무 좋습니 진짜로. 자, 다음 대사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네요 네 너무 달아서. 세 번째 짠 23분이니까 네 30분 정도까게요아 네. 이거 너무 쉽다 어, 그래요? 네 오. 해석이 전화 자주 오면 자주 와서 귀찮고 연락 없잖아? 그럼 또 그거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꼭 쉬고 싶은 날 전화해서 사랑했대등 보고 싶대등 찡얼거리나 고 말이야 귀찮아, 우리 연애하지 마.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웃음> 여기서 <이제> 혹시 친구가 뭔 <웃음> 소리예요? 아니요. 연애해봤어. <웃음> 네. 그러면은, 전화가 아주 면 신경쓰이고, 또 전화가 오면은 귀찮고, 또 전화 받으면은 사랑한다는, 좀 보고 싶다는데, 그런 말을 해, 한다는 거를 이 친구도 아마 알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정민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음. 전화가 오면 말이야. 전화가 오면은 귀찮아. 그리고 전화가호는 아 알려주는 느낌이구나 네, 그 어린아이한테 음 설명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저 이해했어요 모르겠어 전화 자주 오면 자주 와서 귀찮거든? 근데 연락 없으면 또 그거 기다리느라 또 스트레스받아 꼭 쉬고 싶은 날 전화한다? 그래서 사랑한다는데 보고싶다는데 찡얼거리는데 이상해 귀찮아 음 종민님의 어... 스타벨로 처음에 되게 색다르고 좋았거든요. 어. 그, 그, 아까 그것처럼. 그 아. 감정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그냥 알려주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아. 아니, 전화 자주 오면 자주 와서 귀찮거든? 근데 또안 오잖아? 그럼 진짜 스트레스다? 꼭 쉬고 싶은 날 전화해서 막 사랑했는데, 보고 싶었는데 막 찡얼거리는데. <웃음> 귀찮아? <웃음> 괜찮아요? 너무 <웃음> 워서 <웃음> <웃음> 연기학원 소감 어, 감자가 너무 반갑나봐요 이렇게 끝내고 왔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기가 빨렸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업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제 숨어있는 이... 이 열정을 다 꺼내려면 아직 멀었어요. 한달에 격주로 2주 마다 이렇게 2시간씩 수업하기로 했거든요.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 네 번째 수업도 남았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발 연기를 더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요. 어딜 도망가. 아 근데 연기라는 게 진짜 몰입을 해야 너무 재밌더라고요. 연기 한번 해봤다고 지금 약간 꼰대질하는 거 맞거든요.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제가 지금 이상민 씨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바이브로 좀 여러분들께 훈수 좀 둘게요. 어, 연기라는 건 말이죠. 몰입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과제 있었잖아요. 아줌마는 뭐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막 이런 거. 이게 진짜 은근히 몰입이 됐던 이유가 제가 가원이 키워있고 이혼하고 엄청 방황했던 그 1년 진짜 술에 쩔어 살았을 때 그때 내 자신한테 내가 말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니까 와첫 과제인데 되게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좀뭐좀 뭐, 좀 몰입이 안 되긴 했는데 암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몰입이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이러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되게 해소가 되네요 암튼 이런이 이 정도의 훈수를 좀더 봤어요 제 버킷리스트는 연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연기 말고 더볼게 많을 것 같아요. <웃음> 근데 오늘도 제 꼴값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들 안녕!